진영 생활이에요. 네. 진짜 레얼스 아, 이런 얘기생요입니다 진짜 리얼입니다. 어, 어, 좀 추천하긴 하네요. 아직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와규를 먹었거든요. 네, 네. 와규를 부었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소화가 안 돼요. 지금, 아, 주름, 아, 지금 줄넘기를 가져왔거든요. <웃음> 이거 갖고 왔어요. 이유는? 이걸로 소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 너 하세요 메이크업 나? 나의? 저는 줄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아, 줄넘기 네, 하는 거 먼저 해제 줄넘기 실력을 보여 드릴게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내야 보여 드릴게요 나 조심해요 호이 누나 뭐이 정도? 잘하자 아... <웃음> 치단하실 거요 아니요 아, 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때 고민 중이에요 현지이제 현지 <웃음> <웃음> 사실 막 이걸로 판단하기 좀어려워 이건 줄넘기는 국민 운동이기 때문에 야뭐이단되기로다하잖 상단에 사단태로 찍어놔 이거 x 점 하면서 이단뛰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래요? 네. 네. 네. <웃음> 이거 어떻게 해요? 아직 부족합니다. 한발뛰기와 가까우면서 막 돌고 막 옆으로 막 했다가 막 뒤로 돌 아. 네 오늘은 특별히 일본 현지 분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눈이 굉장히 좀 진한 것 같아요. 예, 네, 일본의 약간 지금의 트렌디는 눈이 좀 진한 것 같았습니다. 네. 눈이 진해. 그렇죠? 저는 일단 옷을 갈아입고 빨리 몸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깨비 사람은. 미 챙겨봐야 해요 지금 소고기 두점 빠졌어요 제가 어제 약4 0점 정도 먹은 것 같은데 5 0점인가요두점 빠졌어요 두점 근데 어제 밥도 두 공기나 먹고 진절도 저세 잔이나 먹고 또뭐먹지 음. 소고기 두준빠졌어 음. 여러분 그 체질을 바꾸시는 법을 좀 아신다면 음. 맨패트 팬카에해 알려주세요 음. 밥을 먹고 싶어요 아 핵무증 아 핵무증 아. 여러분들께 헬스 네. 라이프 네.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 오. 네. 생수통 두 개를 들고 뭐 하시려고요? 네, 사실은 어... 아, 그렇죠 저희를 좀이렇서얘기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콘서트장에서 지금 아링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또뭐 어, 이렇게 어, 실생활에서 이렇게 운동을 간단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네.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차이 계신 분들께 전해드릴게요 그저 아링은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 운동은 신경계 반응으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굳이 아래가 앉으더라도 가벼운 생수평이나 이업이나 음. 태우 들면 될건는데요 그쵸, 동네투비 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몸좀 그래서 <웃음> 급하게 운동을 해야 할 때는 이런 생수평을 들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구나. 보여드릴게요. 온그 운동하려는 부위 있잖아요. 네. 어, 어깨면 어깨, 팔꿈치면, 팔꿈치면, 팔꿈치면 팔꿈치면, 아, 팔꿈치면 아, 팔꿈치면, 팔꿈치면 팔도 아. 신경에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미지이 완벽하게. 그래야 돼요. 그 이, 이, 이, 이,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이잉 오잉. 오오이오이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 이런 곳에 이렇게 공연장 같은 데서 급하게, 급하게. 할수 있으려면 네. 뭔가 아염은 없으니까 생수병으로 네. 간단하게 운동을 합니다 네 여기 딱 잡으시고요 모아주세요 직조를 모아주세요 네그 다음에 어깨를 올려야 돼 어깨를 팔꿈치가 위로 하늘로 무조고 저는 위로. 위에 꺼야 어. 네? <웃음> 네? <웃음> 건강해지셨어요. 어. 어, 제가 이게 지금 옷이 큰걸 입어서 벗었는데 지금 안에 옷이 어우, 근육이 어 근육이 살아났네요. 살아났어요. 근육이 네요 저기 잠깐만요. 몸도 잠깐.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뭐지? 짱, 짱. 어, 일어나시죠. 네. 오케이. 자. 어. <웃음> <웃음> 어깨, 어깨. 어깨 감죠. 어깨 감죠. 어깨 감죠.